네, 안녕하세요. 준일이의 운동 브이로그 9일차 되겠습니다. 어제 조금 많이 먹어서인지 저는 근육이 나왔다고 생각할게요. 그래서 살이 약간 좀 적긴 했어요. 아침 먹고 나서인 걸 수도 있고, 그래서 근육이 생기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점심 겸 저녁을 조금 든든히 많이 먹었거든요. 라멘을 먹고 그리고 어 라면에 그어 덮밥인데 무슨 동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부타동 좀 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네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각각 30개씩 하였구요. 네. 손목을 좀 풀어주고 네, 이어서 바로 악력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 네, 화창해요. 네. 구름이 조금 끼었어서 해가 약간 가아져 있긴 한데 열고 열 열어자 열어 왼손잡이로 다시 시작 이제 네, 20개 보다 약간 많이 한것 같기도 해요 S자 제대로 안채서 확실히 20개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제 생각엔 3 0 k g 정도 한거 같네요 네 바로 팔굽혀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잘 되어야될텐데요 이걸 좀 여기다가 둘까요 어, 밥먹고 바로 운동하는거여서 네 안경쓰는 모습 네, 오랜만에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했고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네 현재 근육상태가 이 정도가 되구요. 제법 잡힌건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1세트 끝나고 2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그저께거나 30개밖에 안되는데 몸이 좀 잠깐 풀렸는지 50개가 되네요. 손목 풀어주고 살을 좀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하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5kg라고 보여 했죠 5kg 짜리입니다 네. 현재 집에 있는 게 3kg 랑 5kg 짜리여 가지고 몸무게를 몸무 그 올릴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무 개 이제 왼손잡이 나 왼손잡이야 네 스무 개씩 했고 그 다음에 배피기 오시개 빨리 하고 또 단백질 쉐이크 먹어야죠. 가겠습 응, 일단 40개 있구요 네, 순간이 벅찼나 봅니다 네 10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고 단백질 쉐이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안올것 같아요.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약간 낀게 약간 약간 습도는 있는 것 같긴 해요. 약간 운동해서 그런가 약간 더운 느낌이 드는데 음. 어, 반팔 정도. 입고 저녁 늦기까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은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반팔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열이 좀 없었고 추위를 많이 느끼신다 어, 반팔에 외투 간단 가볍게 어, 걸치는 거 밖에는 지금까지는 반팔 입어도 되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 약간 춥지 않을까 쌀쌀 정도 그래서 바람막이 정도 이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또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동이 걸렸고 그러면은 파이팅해서 가겠습니다. 갑자기 20개에서 30개로 늘려서 그런가 약간 팔굽혀삐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약간 팔이랑 네. 네. 팔꿈치 아래쪽이 약간 땡기긴 하네요. 더 근육이 생기렸나봐요. 그쵸? <웃음> 자, 요거 2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시 말하자면 이거 악력기 69kg짜리 이구요 숨무개숨무개 네,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팔굽혀피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,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오늘 하루도 온전한 하루를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네,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네,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하면서 저는 맞아 마무리 인사하고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짱기 영상이 좋으셨네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설정 갑니다 음 여기가 많이 땡겼던 것 같아요 때. 좀 넓게 한번 잡아볼게요 세트 넓게 잡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좁게 잡아가고 그랬던 것 같고 네, 단백질 실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밀린 영상 같이 두개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니까 오늘 한꺼번에 한게 아니라 어제 했었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 예, yeah, 감사합니다.